오늘은여러분들에게 홍어가 어떻게 삭히게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그걸 좀 영상으로 좀 많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해동을 하고 있는 상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거이디산이죠이레산이이 많이 이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붕어가 엄청 비요아 진짜. 아, 네, 치... 아. 네, 아르헨티나 붕어도 네. 많이 수입이 안 되고 아. 지금 이번에는 실내 가좀 많이 들어와서. 아 이번 실내 에 사이즈는 2미 짜리. 이 k g 에서 10kg짜리. 음 품질은 굉장히 또 좋은 붕어네요. k g 정도. 비닐을 까봐. 박스로 해가지고 들어온 홍어를 예. 왜 이렇게 뭐 바닥에 놓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껍질을 벗깁니다 여러분들 예, 홍어는 껍질을 벗기니까 예, 바닥에서 이렇게 좀 타일이나 이런 데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야, 크기가 좀 상당합니다 이 정도가 굉장히 또뭐 맛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홍어가 좀 굉장히 고급 예. 9kg 정도 되면은 예. 좀 최상품으로 봐도 뭐 좋을 정도의 어, 굉장히 또 좋은 크기입니다 오우 숙성실인데 여기가 온도가 보통 몇 도인가요? 마이너스 2도 이상 아, 아 들어오니까 네. 홍어 향이 딱 나는게 어, 지금 손질이 된게 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어 냄새 기가 막히네요 네. 아 요건 흑산도 꺼요 네. 요것도 흑산도 꺼인가요? 네. 아 바코드가 있네 어, 흑산도 꺼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 지금 여기 안에 아, 네, 냄새, 향이 오우 야 대박이다 <웃음> 아, 홍어를 엄청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지금 어우 야어 이거는 예, 몸통하고 따로 불리는 거아 눈이 좀 <웃음> 핑거릴 정도에 여러분 여기가 야 <웃음> 12월 16일 거고 12월 16일이요? 네, 어. 9.1kg 나가는 사이즈 음, 9.1kg 이게 네.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네. 한 마리에 보통 보통 뭐 40만 50만원 40-50만원 원. 정도서? 네. 어. 근데 이게 또 홍어는 이게 구매해 온게 끝이 아니라 또손질 부터 해 가지고 네. 또 굉장히 또 손이 많이 가서 네, 가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따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자 네. 네. 자, 바코드가 있는 흑산동원인데 어. 여러분 이게 4,50만원에 8kg, 9kg 라는데 왜 여러분들이 한 접시 해 가지고 드시는 홍어집 가면은 몇점안 나오는데 막 8만원 9만원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여기 이걸 다 먹는게 아니고 사실 또 고급이라고 따지면 뭐 날개나 요런 부분은 사실 어이 정도 양이면 한몇 킬로 정도 나오죠? 날개 살 같은 경우가 이게 작업을 하면 네. 순수 먹을 수 있는 네. 양이 3킬로가면안 나옵니다. 3 킬로가 안 나온대 여러분. 네. 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그걸 감안 해가지고 가격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음. 자 꼬리. 야 이게 네, 굉장히 또 홍어 중에서도 암치입니다 암치. 남치. 암쥐 맞죠. 예. 어. 이것들 네. 하나. 고고 네. 어. 어, 어. 지금 애를 어. 지금 이제 먼저 빼는데. 어. 우정아 예. 네. 이거 담을 거좀줘 봐. 이게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홍어예요 어.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해동을 하니까 사실 신선도는 뭐 상당히 와, 괜찮은 파, 파, 파, 파, 뭐, 냉장, 거고요 예, 네. 냉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바로 냉장만 네 오. 생물로 받아서 아, 네, 이제 숙성만 한 거지 냉동을 음.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애 자체도 이렇게 같이 숙성을 예, 해서 괜찮나 보네요 음, 좀더 음, 보게 해서 얼큰한 네. 맛이 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저기 남동이나 이런 데서 먹었던 애 바로 이제 예. 빼가지고 작업한 애는 바로 먹어봤는데 예. 어, 요 애는 살짝 같이 숙성이 되네 요 예. 예, 네, 다 아, 이거가 아, 어, 진짜, 마, 저, 는 이게, 쌈집니다, 쌈집. 오.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꼬 네 yeah. 이게 그저 신선할때만 먹는 아가미 네. 쪽인가요? 이것도 젓갈로 다넣어어요아 이것도 젓갈로 넣나놨어요네 아. 네, 네. 이건 꼴대기살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코가 어디부터 인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아, 여기 콥니다아 이게 코가요? 네, 네. 네. 두 점밖에 안나는데 아, 이 정말 귀한 부위예요, 여러분들. 코 이거. 이쪽 윗 부분. 네. <웃음> 제에서 제가 딱이 예. 분리가 이렇게 어, 됐네요, 여러분들. 야, 참 어, 작업이 진행 중이시네요. 어. <놀람> 야, 떡갈 <딱까봐> 보세요. <놀람> 이 몸통 살이랑 어. 아, 코, 아, 날개랑 가지고 지 아 손으로 아 어. 어, 손으로 해서 그냥 벗겨지네 아. 저는 예전에 이거 가오리 한번 이거 바뀌는데안 아, 벗겨져가지고 <웃음> 집게로 벗기고 난리였었는데 목장갑으로 이렇게 자이 여러분들 날개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윗부분이 코코 쪽인가요? 네. 네 이게 코 네, 이렇게 붙어있는 건 이렇게 되어습니다요거는 여러분들 한한달 정도 삭혔는데 사실 흑산도 홍어는 한두달 정도 삭혔을 때가 맛이 좀 제법 제대로 잘 나요 근데 이 시즌 한달 한 정도 거는 약간 찰진 식감으로 해가지고 좀 즐기시는 거고 좀더 이거 좀쿰쿰한 향을 좋아하시면 한달정도 더 숙성을 시킨걸 좀 많이들 드신다고 하네요 이집이 이 부위도 먹나봐요? 네. 어, 어. 저이건 여러분들 처음봐요 아예 어. 통을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와.. <웃음> 한 번도 먹어본적이 없는데 근데 얘는 진짜 많이 먹어본적이 있는데 이건 또 처음이네요 본 어. 구경이 자 칠레산이에요 어, 근데 칠레산도 색깔이 이러니까 손딱 붉은 게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삭김 풍미나 이런 거는 좀탁 매콤하거나 그런 거 칠레산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국내산한테 참 찰진 식감으로 해가지고 먹고 아이고 저 전, 전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어찌든맛좀 보라고 이렇게 해서참 <웃음> 이렇게 상을 좀 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자주 드세요 홍어? <웃음> 장사하시면서도 <웃음> 아서수에서 자주 드신다고 그 피부가 지아 피부가 져오시네 그래서 어머니 <웃음> 엄청 맛있으세요? 네 맛있죠 아우 저도 진짜 이건 맨날 먹어도 안 질리니까 네. 자 요게 지금 아까 잠깐 홍어 네이어몸 음. 쪽살 어. 여기 아까 저기입이고요 이게 볼볼 쪽살 베살. <웃음> <웃음> 아이고, 또 굉장히 또 얇게 도잘 뜨시네요, <웃음> 예. 여러분, 살이 보시면 아직 붉은기가 많이 돌죠? 진짜 좋아하네. 요거는 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저는 이제 뭐 생물에 음식을 먹다가 요거는 좀 섭상된 애는 저 처음이거든요. 음. 자, 이제 여러분 들이 모양은 조금 보셨죠? 이렇게 썰어놓은 저 날개 모양, 저거 나무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 영상에도 몇번 나오고 한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뉩니다 준비해준 것도 막걸리도 오늘 또 운전해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해준 사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잔 막걸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보시면 흑산도 거, 이거는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홍어홍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집 와서 정말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이거 젓갈. 이건 내장 젓인데, 오늘 또 아가미 젓도 하나 새로 주셨어요. 어, 또요 사는 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오 왔는데 또 막걸리 한잔또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네가 운전 좀 해줄 수 있냐? 어, 했더니 함께 또 같이 와준 동생이 있어가지고, 오늘, 네. 한 잔. 한잔 마셔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오랜만에 또 먹는 흑산도인데. <웃음> 자, 볼살 아, <웃음> 맞아, 어우, 막걸리가 담백하다. 안 달고, 어우, 좋다. 이거, 음. 음, 짭짤한 맛은 벌써 있네. 안 달도 음. 이거 홍어가 너무 생물을 먹으면 여러분들. 좀물컹거려요 뭐 찰지기도 한데 근데 작당하 물기가 좀 빠져가지고 맛이 좀 제법 들었네요 여기서 한달 정도 더 숙성시키면 진짜 매운맛도 좋고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음. 톤은 있다. 하이라이트로 이따 먹을게요 여기 꼬리살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살 이냥뭐안죽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아 확실히 찰지긴 찰지네 요음 이 정도 찰진 짭짤함, 숙성 농도가 딱한달된 거는 초보자분들이 드셔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어를 처음 접하실 때 편의점 홍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도전하시는 거 말고 편의점 홍어는 홍어를 잘 드시는 분들이 좀 대체용으로 해가지고 드시는 예,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냥 처음에 도전하신 분들은 아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도전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국내산에 찰진 식감을 가진 예, 많이 삭히지 않은 부분 예. 지금 이제 날개 부분 한번 먹어볼 텐데 이 크기가 클수록 날개 부분이 좁은 부분이 좀더 매운맛이 많이 나요 음! 굉장히 차집니다 야. 그래서 날개가 맛있지, 뼈 씹히는 느낌도 재밌고 꿀살, 몸통살 이런 거는 이제 뼈 씹는 느낌이 싫어,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거더 선호하실 거고 음. 자 이번엔 뱃살! 뱃살입니다 <웃음> 뱃살 자자자 음 날개살이나 볼살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살진 느낌이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 괜찮은데? 저는? 음 자, 이거는 이제 꼬리 옆에 달린 그 지느러미 이음 음.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아직 좀 묽기도 어, 있고 치아가 좋으신 분들은 보통 요걸 드실 때 뼈시는 느낌을 굉장히 좀 즐기면서 잘 드실 수 있는데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추천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와, <웃음> 우야이거하이라이트네저 전에 이거 젓갈 먹고 되게 반했잖아요 야 이거 아가미전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가미전 이거? 네 진짜 맛있는데요? 아나 이거 홍보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지금? 와우 이건 무조건입니다 아가미전 이거 와 제가 하나 사갈래요 아가미전 <웃음> 네. 자, 저는 애는 항상 생물로 먹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숙성을 시키네요. 음, 음 살짝 지금, 에, 그 홍어 향이 살짝 좀 나요. 음. 그럼 막걸리 한잔하고, 서좌서 아... 음. 애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좀 뒤에 싹홍모의그 사킨 느낌이 싹 혀에 감기긴 하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신선했을 때 먹는 게좀더고소함면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냉동이 된 애보다는 훨씬 더 맛은 좋죠 이게. 네. 음, 애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따서 먹는 그게 그게 좀더 고소하고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코. 아. 오. 야. 아. 아 이거 코코잘 사갔는데. 살들은 좀 이제 거의 삭힌 맛이 별로 없는데. 어코 이거 좀 제대로 잘 사갔네. 매큼하게 고민이 되는 게이 상태에서 더 많이 삭혀서 먹으면 맛이 이제 매콤하면서 좋아요. 근데 홍어는 특성상 더 많이 삭힌, 더 짜져요. 염도가좀더올라가는게 있다 보니까 지금 짠지기나 이건 지금, 지금 딱 좋은데 하, 방법이 없을까? 요 여기서 좀더 삭힌 맛이 나는 그런 느낌. 하, 그런 거 개발하면 진짜 더 대박 날것 같은데. 약간 아, 제가 해먹는 식으로 샤부샤부나 이렇게 아니면 뭐 토치로 살짝 구워 먹는 그런 예. 것도 있긴 한데. 음. 그런 방법 빨리 좀개발되이면더 좋겠습니다. 음. 확실한건거산도은차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껍 이거, 이거, 별미 이거, 이거, 이 아 국산 이거는 뼈 뼈? 어 이거는 국산도 아니라 국산인 거죠 그냥 국내 네, 국내 음이 음, 겨기나 크기가 막 많이 큰 크기는 아닌가 봐요 이거는 국내산 거는 음또 홍어를 먹다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짜면 나오더라고요 여기 결이나 살 결이나 이런 게 보니까 크기가 엄청 큰 홍어 아니에요 음 음...코로 올라오는 향이 좀더 있다 좋은 숙성 호의 특징이 여러분들 처음 먹었을 때확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슥슥 터지거든요 음, 좋은 숙성을 하면은 입안에서 씹을게요. 좀 오래 씹으면 더 맛있고 음음 음, 지금부터 슬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 음. 김치도 마셔보고 아 그리고 참 오랜만에 보내야 돼, 내장젓 음. 아. 젓가를꼭사놔야겠다 진짜 와아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 멘트를 안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웃음> 마무리 멘트를 좀 촬영을 하게 됐네요, 아 너무 맛있게 좀잘 먹었습니다 저 분해되는 과정은 저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신기한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뭐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운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아우가저 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절대 운전 운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